자, 문법적 조치 계속됩니다. 문법적 조치. 핵심 봐봐, 핵심. 요거, 요거. 넣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아,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있어. 아까 리더가 나온 조치 있잖아, 리더. 차이점 뭐예요? 얘는, 잘 들어. 완전 권난도에 이거는 부상. 얘는 접속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 봐봐, 이미. 너의 유월 자, 명세서 지금 명세서야돈 내야 된단 말이야. 헤드스틸 나, 봐봐. Right. 근데 다 부산 죠 여전히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어. 주문서 나왔네. 우리 사무실에. 여기 지금 어떻게 나니? 들어 나왔죠? 다음에 have we plus p 에서 동사 나왔죠.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바로 도치야. 도치. 두치. 여기도 일어가잖아 정상 어순이 나온 게 아니야. we have heard가 아니라 have we heard라고 나왔잖아. 그 요거의 의미는 뭐예요? 이건 and는 어 리더야. 이게 만 나왔기 때문에 문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도 주어동사 나왔죠. 앞에도 주어동사 나왔죠. 그럼 뭐 나와야 돼 접속사 나와야 돼 그러니까 접속사에 대해서 부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접속사가 필요하다고. 만약에 부사가 나왔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주어동사, 주어동사에서 주절 주절 거리는 거지. 아, 그렇지. 주절 주절 거리는 거 맞아. 주절 주절 거리지안라했잖아그니까 접속사 하나 있는 거야. 접속사가 나와야 엔드 제일성이 올라되는 거야. <웃음> 자 그러면 번갈서 너의 유월 지급명시에서 여전히 우리 사무실에 도착하지 않았어 라고 나오면서 우리는 또한 듣지도 못했어 너로부터 뭐에 대해서 너의 변명 이유에 대해서 어떤 이유 네가 그걸 보내지 않은 거에 대한 이유 그죠? 동명사의 동명사의 부정한 낫은 항상 앞에 위치한다 나는 뭐전치사 포화의 목적으로 동명사는 이미팅 나온 거예요 자 요거 하나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에는 지금 뭐가 나왔냐면 쏘가 나왔어요. 쏘 나오니까 이제 애들이 어 선생님 이거 긍정문을수 있다며 여기는 지금 부정하지 있수 없어 있잖아. 있으니까 이걸 쓸수 있었던 거야. 여기는 어? 어? 이거? 이게 아니지 여기. 여기지. 여기지. 긍정문이라고 잖아 이거에 대해서 역시 또 아니지. 응? 긍정문이 긍정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됐죠? 자, 그러면, I는, 여기 봐, 이게. I는, 이게 동사, 이게 주어 아니야. I는, 자, is, tort가 동사야. 배우지 않아요. 가르치다가 아니라 수동태가 되면 배우다 라는 뜻이 되잖아. 텔 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비톨드가 되면 말하다가 아니라 듣다 라는 뜻이 되잖아. 똑같아요. I는 배우지 않아. 뭐 하도록? 모방하도록, 흉내내도록. 이런 뜻이잖아. 그래? 모방하고 따라하고 흉내내도록. 흉내내는 뭐 배우지 않아. 됐죠? 그 밑은 I죠? 그 I는 똑같아요. 준. I는 뭐예요? 그렇게 하는 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다 여기서 더지가 받는 건 뭐니? 아, 백과 받으면 안 돼. 아, 백과 비동사잖아. 그러면 더지를 써줘줘 이지로 써줘야 되는 거야. 일반 요 일반 동사기 때문에 더지를 써준 거야. 그러니까 얘를 받는 거야. I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모양에 따라. 했죠? 또한. 많은, 수많은 동물들도, 그러합니다. 라고 하지. 여기서 그러합니다는 역시 똑같다 이렇게. 내 동사. 맞는 거야. So, 자, 여기, 여기 긍정, 금경, 긍정문이었다. 긍정일 때, So를 받고, 주어 동사 두치가 된다. So. 알겠죠? 동의 이 됐죠? 그럼 아까 Neither, No r So, 3종 세트로 끝난 거지.